We will soon be arriving at Seoul Station, the final destination of this trai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for traveling.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な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의 샷건의 샷건의 샷건의 우령선는 잠시 후 마지막역인 서울역에 11시 54분에 도착합니다. 나와 타인을 지키는 마스크 차가 협조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선반에 물건을 내리실 때에는 안전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역에서 올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